와라, 와라. No. 아... 야, 야, 야. 아, 맘 망했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야, 야. 야. 야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거 안 해. 얘 빼줘 그냥 여기 있어요 아 씨, 뭐야 저꾸 괜찮.. 아 없네? 아우 야 이게 뭐가 되는데? 어야되 아, 데 아, 어도 돼. 나어도 돼. 아, 죽어도 돼. 나어도 돼. 아, 죽어도 돼. 아, 죽어도 돼. 아, 죽어도 돼. 아, 죽어도 돼. 아, 어도제 아, 죽어도 아, 아, 신데이요니아저 뭐가 되는데? 자아이 아이스 아이스 나이있 그 저희 6시로 갈까요? 그 6시에 그1기 여기... 여기가 좋은 거 같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Tell what you were thinking, babe, your thoughts are only getting louder While you are up in space, I sit here by myself mm -hmm. Are you gonna spill the truth away, s t i l left away? Sitting on your fingertips so I know 와이자 식야 이틀 로 와이자 식아야이로 와이자 식가이 이거 로와이 자식아 거 이거 봐.. 이이저 봐.. 이야 이거 이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한번거 봐.. 이거 봐.. 이 아저씨 그렇지, 나이스. 와, 사람이 기다 와! 아, 좋아, 좋아, 좋아. <목소리>